네, 반갑습니다. 무료 체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비트코인 레전드가 이제 출금이 이제 개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도 어, 단톡방을 통해서 보면 출금을 받으신 분정산 신청을 하셔 가지고 어, 출금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캡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저도 오늘 지금 받은 상태고요. 어, 관련 공지를 일단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레전드의 정산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출금 기능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되었고 최신 버전인 1.553 버전으로 이것을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요 수동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월 18일부터 비트코인 레전드 정산 및 출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구글 플랫스토어는 업데이트가 완료됐지만 앱스토어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앱, 앱 스토어가 참. 네, 그리고 이제 케와시가 완료되고 나, 난 사람들이 비트코인 레전드 코인을 정산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BCL 코인을 출금을 해서 어,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투자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전드의 코어팀은 가격 방어를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이제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원래라면은 mxc 거래소의 상장 추가 상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2월 말경에 x t c o m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게임머니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로그인 기능 게임 업데이트도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예전의 정상 과정을 일단 쾌화실과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그 쾌화실 통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 애전들을 어느 정도 수량 가지고 있고 그 수량을 가지고 스스로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분들이 하셨겠죠. 자 이렇게 한캐와셜 통과하신 분들은 40%는 일단은 락업 해제가 되고 나머지 60% 돼서 어, 월로 월로 분할해서 이제 어, 이제 월 분할해서 이제 출금을 또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공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반등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렇게 좀 보죠. 자, 코인 마켓 캡 기준에서 좀 보면, 현재 그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에, 최근 일주일, 어, 한 1개월 동향을 보면, 최근에, 여,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좀 유지를 하다가, 12월 초부터 오름세로 가다가, 어, 1월 6일 날에 대량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갑자기 이 시점에 확 떨어졌는지까지는 뭐 추정을 못하겠지만, 어, 비트코인 정산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어, 대량 고래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어, 현재 지금 1 3 3 5원이고요 어, 정산이 되고 있는, 있으신 분들이 매도로, 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그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지갑에, 어, 이제 입금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BCL에 여기 제로가 아니라, 어, 입금된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그, 어,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드는데요. 이 출금 수수료는 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어, 예상가스비가 0.0004 bnb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수수료는 140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이제 정산을 이제 하신 분들은 어, 비트코인 레전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녹색 마킹으로 이제 글이 이제 어, 떠있고요 kc 를 인증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어 비포와 에프터에 대한 토탈 그 이제 출금 가능한 수량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케와시 보너스라고 돼 있잖아요. 150개 비트코인 레전드를 지급을 해 줬습니다. 어, 어 기존의 케와시 비용으로 6달러 정도가 소모가 됐고 어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 가격 기준으로 어, 거기에 준하는 비트코인 레전드 를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요걸로 따지면 대략 한, 한 1,900원 2000원 돈 정도 되나요 예, 이 정도 돈으로 입금이 됐네요 어쨌든 케와시 보다는 좀 어, 적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어, 현재까지 보면 자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정산이 되고 있으니 캐와시를 하셨던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시청 감사합니다.